안녕하세요. Yeah. 제가 이제 안녕하세요. 하이브 새로운 건물에 왔습니다. 첫 출근을 하게 될 거예요. 네. Let's go. 진짜 너무 기대돼요. 밖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맞아요. 엄청 많잖아요. 엄청 크기 때문에 네. 안에도 기대가 안에도 됩니다. 안에도 진짜 기대해돼첫 신사옥 출근. 어제까지만 했어도 이제 예전 네. 건물 쓰고 있었죠. 예전 건물 쓰고 있었죠. 짐도 싸고 왔습니다. 네. 어제 이제 어제 거기서 정리를 하고 네. 이제 오늘 첫 신사옥 출근 하는데 새로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딱 지금 사진으로만 봤어가지고 엄청 기대가 많이 되는데 실물은 과연 어떨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백화점이 백화점. 백화점이다. 이거 뭐야 진짜. 와 아, 대박. 와. 잘한다 진짜. 백화점이다. 와. 와 이거 바닥도 뭔가 진짜. 백화점 아, 엘리베이터 바닥. 아, <웃음> 어 근데. 왜 지금까지 있지? 19층. <웃음> 19층까지. 24인승이에요? 와. 지하가 7층까지 있대요. 와, 지하가 7층까지.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회사가 이럴수 있어? 와, 신기하네? 와, 와. 와, 온도는, 온도요 기억 어? 아직 그새 냄새 난다. 뭔가 아, 그. 아 그러네, 새거 냄새가 냄새 이 호텔 같아 진짜. 이거야, 도이 <웃음> 아, 진짜 미국이요 호텔 같다고? <웃음> 와. 진짜. 진짜 호텔 같이게 자기 만약에 방이 있어도 방이 참면 힘들다뭐 여기는 저희. <웃음> 오, 저희 이 훨씬 큰데요? 오, 저희 거보다? 옛날보다? 오. 이거 지지 소 와, 에어컨이 나오네. 어쨌든 네. 좋다 이거 뭐야? 대 여기 에나이 공간인 가요 이게 뭐예요데시벨 와, 이거 그것도 있어. 뭐 있어요. 방어 데시벨 상. 네. 우와. 와, 미쳤다. 이이다 되면 뭐 되나 봐. 우와, 레전드 뭐, 와, 레전드네요. 와, 에어컨 진짜 대단데, 시벨 에어컨 끄면 안 돼. 너무 추워. 오! 오! 오! 와, 이거, 와, 이거, 불이 레 <웃음> 어, 근데 이건 계속 푸네 아, 푸셨네? <웃음> 와. 이거 무리 작업실이야? 네. 네, 정어그 여기 딱이막 스티커 아, 써서 이러 나중에 <웃음> 근데 진짜 뭔가. 호텔 갔다 와. 조금만 더 갔는데? 이건 뭐지? 이런 데서 막 쉬고 있는 거 봐. 아직 이런 거는 아, 안 끝난 거 같지? 그러니까 근데 길찾기가 좀힘들거 같아. 감성. 아 이, 예. 이거 저전 건물도 이렇게 와요. 근 어디로 가는 거야? 어, 어, 이제 라운지로 간답니다. 연습실이에요. 어 연습실! 어, 연습실. 이제 기댄는다. 연습실 진짜. 원래 메인은 마지막인데. 지금 가장 메인인것 같아. 어, 얼굴이 진짜, 와. 와. 진짜 얼굴이 진짜 얼굴이얼굴이면얼와 뭐야 여기 천장 봐. <웃음> 와장데 진짜 높다. <웃음> <웃음> <웃음> 와기와 진짜 이거 와. 그러면 여기 무슨 재이 같아요. 천장에 와 뭐야? 일교코. <목소리> 와, 어, 와, 어. 와 진짜. 와, 헐, 와 진짜 크다. 와 대박. 나 승우 소름 돋았어. 와 여기 여기 또 뭐가 있는데요? 여와 어, 어, 진짜, 진짜 좋다. 와 진짜 좋다. 와 대박이지 이거? 대기실. 와 대기실이야? 심지어 소음 때문에 눈이 되게 나. 있어. 와 메이크업 할수 있네. 우와. 와와 여기 라운지네? 라운지 아니야? 야 호텔 같은 거. 와. 과자실 두개두개 있어. 와 대박이다 대박. 대박. 아, 이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윤대기이 어, 정도,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웃음> 와 안무 시험 다시 가보와 진짜 너무. 와. 뭔가 저희가 아, 앞으로 아, 쓸 거라는 게. 약간 일단 그 아무 실이 좀 대박이다. 센터 그런 게 거죠? 어 그런 거. 여기 이게 센터잖아. 숫자 그게 뭔데? 아 이게 숫자 표시 되면 진짜. 진짜 아, 내가 얘기로 여기 막 우리 카메라 해가지고 맞아요. 어, 맞아 맞아 맞아. 그거에도 카메라 있대. 있어. 설철하거 봐봐. 와 여기서 막 카메라가 올라오나? 아니겠죠? 아까 <웃음> <웃음> 아이들처 여기 안에 있는 거. <웃음> 아뭐 진짜인가? 뭐, 와이쯤에 진짜 소름끼치겠다. 좋다. 축구할 수 있네요. 아 충분히 아, 할수 있겠다, 저는, 생각은. Okay, 여기. 축구 생각. 축구장 오케이, 여기 진짜 포지금축구 하나 삼시장대박이게 농구장 같아, 진짜. 농구들 할수 있겠다, 아 근데 진짜 엄청 위아래가 진짜 크다. 너무 너무 크다 어그 거울이 커가지고 내가 아, 좀더 길어 자, 보이지. 야, 진짜 나크게안봐 <웃음> 비율이 되게 좋아 보여. 그러니까뭐야 <웃음> 니키 쟤 뭐하냐. 정말 어, 희망. <웃음> 되게 미끌미끌해. 미끌미끌 와우. 와우. 근데 이제 저희가 본 공간이 연습실이랑 그, 그 개인 작업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식당도 있고, 녹음실도 있고 음. 엄청 많이 있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차차 잘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근데 진짜, 진짜 엄청 기대가 되네요 연습을 아, 아주 열심히,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엔하이나 할래요. 어, 오케이, 어. 엔하 이에 네, 합시다. 에하나 하면서 저 그럼 리더님한테 이한번해줄게에 엔하? 엔하! 엔하! 엔하! 엔하! 엔하! 파이파이브! 엔하, 엔하. 엔하엔나이나 대박나자. 파이팅! 대박. 좋은 곳에서 대박 나기를. 그냥 여기서 평소살까 아, 여기에서 식당은 좋은데. 여기 샤워실도 있지 않을까? 야, 아, 어디서 여기 사... 그냥 천국이네. 먹고 자고 씻고 <웃음> 여기서 진짜. 아, <웃음> 여기서 즐거 <죽었는데. 웃음> 평생 여기 살아도 돼. 근데 그거 진짜 기대된다. 찍는 거.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아니야 <웃음> 진짜요. 안에 식당도 있고. 편의점도 있으려나? 나갈 일이 없잖아. 뭐 편의점. 편의점 아고뭐 있잖아. 뭐 <웃음> 있잖아. 그것 때문에 아 뮤지엄 같은 데 있을 <웃음> 있어. 수 있어. 1층에 뭐 <웃음> 뮤지엄. 아, 뮤지엄 가보면 안 되나? 팬분들도 여기 이제 수있 뮤지엄 같은 데는 1층은 뭐. 출입 가능한 구역이 따로 있어요. 뮤지엄 같은 데. 가능하게 하려고 만들 거죠. 맞아.